첼시 대 아스날 자 런던은 뭐다? 뭐긴 뭐야 영국의 수도지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마갈량에스가 주인공이 됐죠? <목소리> 지금 런던 뿐만이 아니라 잉글랜드가 레드 앤 화이트입니다 그 저번엔 내 친정팀 프라이튼한테진 것도 충격인데 이젠 순위에서도 밀리네아우 전날에 이분도 혹시나 했겠죠? 이번에야말로 아스날이 실족하고 본인들이 드디어 1위로 올라갈 줄 아스톤 빌라 대 맨유 뭐? 빌라? 레알? 그렇습니다. 웨메리 감독이 비아레를 떠나 빌라로 왔습니다. 근데 오자마자 와우 괜찮게 하고 있던 맨유를 깔아 뭉개버렸습니다. 굿이브닝 빌라 팬스 포트넘 대 리버풀 어? 의적풀이다 살라에게 두방 먹고 꼭 위험패우 리버풀은 마침내 <웃음> 리그에서 시즌 첫 원정 준비 데르비 델라 카피탈레 로마 델라 치오 <웃음> 유로파리그도 떨어져 살레르니타나 떨어졌지 세르게이 못 나오지 <웃음> 그럼 이번에 우리가 쉽 잠깐만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그래서 데르비도 쉽게 이길 줄 알았지 그래서 로마는 뭐다? 모긴 뭐야 이탈리아 수도지 저쪽 수도 런던 더비는 빨갛게 물 들었고, 이 짝은 쌀리보리 파랗게 물 들었습니다. 데르비 디탈리아, 유벤투스 대 인테르. 헉, 네. <웃음> 챔스에서도 탈락했는데, 유로파도 겨우 갔어? 아, 아, 아, 아, 아. 저기, 그건 그거고, 이 데르비가 웃음니? 역사적으로 누가 더 훨씬 많이 이긴, 데르비 디탈리아인데. 유벤티노들아 챔스에서 개망신당했다 해도, 오늘 데르비 승리 포함해서 리그는 무실점 4연승인데 나좀 다시 예뻐해 주지 않으련? 하나이 빅매치 다 말아먹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? 나 그래도 2년 연속 챔스 16강 진출인데 인테리스타들 그래도 날 믿고 지켜봐 주지 않으련? 아까 로마 더비도 그렇고 더비는 역시 최근 분위기 하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투입하니까 더 오래 걸리고 있네요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